안녕하세요. 오늘요 그 이게 뭐야? 한간지, 약간지 이거 모약과를 할 거예요. 모약과 밀가루 딱두 컵만 갖고 할게요. 소금을 조금 넣어줄게요. 이렇게 후추하고 소금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체에다 한번 내려야 돼. 가루가 날리니까 가만가만 해야지. 한기름두 스푼, 식용유 두 스푼. 물론 살살 이제 뿌리면서. 사슬 불면서 이렇게 잘 섞어줘야 돼 이렇게 잘섞어졌으면요또한번또한번 채에다 내려야 돼요 이게 덩어리가 안지게잘 비벼줘야 되는데 안 비벼지니까 채에다 내리는 거 청주 이거는요 생강청인데요 원래는 생강즙하고 이게 저기 뭐냐 조청하고 넣는 건데 여기는 에 생강하고 조청이 다돼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넣을 거예요 생강청이 없으면 안 돼? 생강청이 없으면 조청하고 생강즙을 넣어야돼 요걸로 이제 반죽을 하는거예요 이걸 많이 치대줘야 돼요 안그러면은 비닐봉지에다가 에 담아서 한 30분정도 나눠타면은 이게 더 부드러워지니까 아 이거 달궈으 하는건데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모양을 음. 이 요. <웃음> 어, 이쁘네. 어, 이쁘다. 이뻐. 이쁘요? 하트. 음. 사랑합니다. 이쁘네. <웃음> 하트가 제일 이쁘다. 응? 음. 역시 사랑은 이쁜 거야. 여기는 <웃음> 기름이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구멍을 좀 내줘야 돼. 건빵도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. 이쁘네. 색이 딱내지니까 <웃음> 어느 정도요 이게 이거 노, 널널해지면 한번 이렇게 살짝 건져냈다가 어, 기름 온도가 조금 더 뜨거워지면 한번더 넣다 빼면 돼요. 색깔이 이제 널널해질 때까지 이제요, 우리는, 이거, 여기다가 꿀을 넣어도 되고, 어, 조청을 넣어도 되고, 그래요. 근데 우리는, 이 꿀하고, 어, 이거 도라지청이거든요. 그때 만들어 놓은 거. 도라지청하고 섞어서 넣을 거예요. 도라청을 먹기 위해서. 몸에 좋으니까. 뜨거울 때, 이게 뜨거울 때는 해야 돼요. 그래야 이게 뜨뜻해가지고, 이게 녹아서, 어, 골고루 잘 묻혀져요. 문표 <웃음> 사랑합니다 하트 <웃음> 이제 하나씩 먹을 때 자다고 같이 이게 모약과예요 <웃음> 맛있어요 과자처럼 이게 오 추석에 이렇게 해서 드세요 오늘 모약과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. <웃음>